맞습니다. 오늘 두번째 2세트 대결 여기서 패배하면 앵그리버드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뱅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술사를 끌어내면서 경기 이어나고 있는 앵그리버드입니다 연금술사의 그갱킹에자호대현님 당하면서 키를 헌납했죠 그렇죠 예. 그 때 시작이 연금술사였습니다. 바텀 1차 교전 때그 대패할 때 연금술사가 이제 연막 물약을 먹고 폭과 동시에 들어오는 그 어떤 한타 교전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앵그리버드가 경기 양상이 매우 급속도로 안 좋아졌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연금술사 서포를 일단 밴을 해주네요. 비사지끊어내고요 스톤 시간을 계속 어 길게 지속할 수 있는 연금술사 그리고 벌목군을 잘라냈습니다. 크리스 선수에게 후퇴게 당했죠. 벤 해야죠. 네. 괜야돼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슬라크 변도 괜찮하고. 저 변수만 들수 있네요. 그리고 상대가 좀 잘하는 영웅 위주로 좀 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앵그리 보드가 다른 팀과 다르게 유일하게 2호를 쓸수 있는 여자 팀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러니까 송웅지 선수가 그 정도로 2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선수라 2호 운영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1경기는 그러지 않았고요. 네. 자, 팬픽스 암에서 좀 말리면서 힘든 출발을 보인 앵그리버드. 진 능력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저도 네, 사실 팀의 진가를 보여줘야 어, 돼요. 네, 저도 사실 일방적으로 지게 되면 그두 번째 경기에. 좀 많은 피해가 갑니다. 아니, 여러 가지 맞습니다. 경기적으로 예, 예. 이제 많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음. 조금 더 경기적으로 플레이를 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인기거든. 그 예전에 제스타 선수수 1때도 네. 한번 지고 나면 두번장에게 올인 공격하다가 네, 도밥장 선수수 많이 리언. 보였죠. 심리적으로 많이 리언. 위축돼요. 네. 미라나 가져갔습니다 이번엔요 먼저 가져갔습니다. 글쎄요. 근데 1피까지 가져가는 건좀 무리하지 않았나 좀 싶긴 한데 여하튼 뭐 이전 경기 때그 정도로 미라나의 운영이 좋았기 때문에 미라나를 본인들이 먼저 1픽에서 가져왔어요. 네. 자 좋은 영웅들이 좀 많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앵그리버드는 미란을 선택을 했고요. 뭐맹초사 수종의 여인, 뭐 리치, 다 살았습니다. 체력장이도 있고, 현상금 사장꾼도 있고. 지금 뭐다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벌목권으로 좋은 활약을 보였던 크리스 선수. 자, 상당히 영풍이 네. 넓은 선수거든요. 예, 자벌목권 예. 외에도. 자 다른 영웅으로 충분히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가시멧돼지를 좀 써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가시멧돼지. 왜냐하면 네. 미라나를 상대로. 영웅을 선택할 차례다. 태엽 장인은 일단 도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 가시멧돼지가 네. 길게 봤을 땐 좋죠. 네. 가시멧돼지가 수정 의 여인. 가시멧돼지와 수정의 여인의 조합도 참대에서 많이 등장하죠. 네, 진짜 뭐 어떤 라인 파괴를 시켜버리는 조합입니다. 장전해요. 네, 가시멧돼지가 네, 이제 초반에는 가져가면요. 이 가시 후풀리기를 만화가 조금 부족해서 좀사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의 여인이 있으면 거의 뭐 만화 부족 없이 웬만큼의 어떤 딜 교전 사실를 완전히 압박해버리는 네. 이런 레인 교전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리치를 가져와서 둘둘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미라나 외에도 지금 맹독사가 일단 살았거든요. 맹독사로 레인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미라나를 좀 육성하는 흐름으로 갈 거냐. 그 악몽의 그림자의 어떤 시너지도 좋긴 한데 미라나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보고 고를 것 같아요. 대업장이 어떻게 가가죠? 두 번째 픽으로 대업장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이제 밴 들어갑니다. 연금술사 벌목꾼 상대 선수들이 잘하는 경우 위주로 좀 배너하고 있습니다. 배너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개쌈꾼 그리고 아바돈도 근데이오티는 아바돈을 쓰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아바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바돈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뭐 수정이의 신호이가좀 길쌈꾼이라든가 아니면 뭐 맹독사 리치 뭐 이런 영웅들을 좀 건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열려있는 게좀 많아요. 네. 자, 미라나 태업창이좀 가져간 상황에서 자세 번째 펜. 자, 좀 까다로운 영웅인 가시멧돼지와 숙정의 여인을 가져간 이오티 해머입니다. 두펼마. 두펼마를 끌어내네요. 네, 그렇죠. 세 번째 두펼마를 끌어냈고 이제 세 번째 밴 들어갑니다. 이오티 해머. 오늘 초반에 주도권을 좀 잡고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는 1세트 경기를 치르거든요. 강력한 우승후보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1세트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며 승기 따내야 돼요야캐스 예, 선수입니다. 자, 뭐 강령 사제를 밴을할 수도 있겠는데 오, 자신들이 가시멧돼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일단 태엽장이를 뽑아놨기 때문에 좀 의심을 덜할 수는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레인 설정이 좀 겹치다 보니까, 네, 네, 네 외계침략자, 일단 밴을 해줍니다 음. 레디언트 침략자, 이어서 닉스 벤. 자, 지금 이오티에만은 외계침략자. 자, 이거 네 번째 벤. 야, 이게 오히려 역으로 이오티가 이번에 용기사를 가져가면 진짜 단단한 조합이거든요, 이거. 오, 가시멧돼지 오, 오, 오, 이런, 야, 야, 야, 이런 거 진짜 방이야, 단단한데요. 야, 어, 네. 네. 아니 뭐 무당이에요. 야, 아니 말씀해 주시 그대로 가져가네요. 네, 이러면은 한타 예. 교전을 좀 피하면서 완전히 레토 타로 아, 가야 되나요? 이거 예. 뭐 한타에서 아 이거는 진짜 가시멧돼지 용기사면 어이 맷집부터 어우. 그러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암호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용기사의 이 스킬 그리고 가시멧돼지의그 단단함, 그러니까. 맷집으로 앞세우고 나서 이제 캐리를 수지잖아. 뒤에서 는 이런 조합은 사실 연금술사가좀 있어야 상대가 돼요 산성 그러니까 스프레이크를 깔아놓고 암호를 내리는 그런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합을 하기도좀 애매하고 예. <웃음> 네. 저...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네. 뭐랄까 네. 고민하는 아, 모습이죠. 네. 상대가 좀 단단하거든요. 이 조합을 깨뜨리기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모든 경기에 미라나가 이전 경기에 미라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라나가 네. 어떤 중반까지는 그렇게 순간 폭딜이 잘 나오는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차리고, 때문에. 진짜 2호를 뽑아서 아예 갱킹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호를 섞여도 지금 뽑은 두 개의 영웅이 너무 안 어울리고, 태엽 장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순간적으로 물었을 때 싸울 수 있을 만한요바가 적어네요. 바이퍼. 레디언트 진영용기사 혹은 이후의 앵그리버드는 지금 바이퍼고요. 약간 그러니까 무조건 용기사에게 미드를 어, 조금 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용기사 아, 가시면 이때 너무 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 아, 아, 어, 예. 자연의 이언자까지 요티 해머가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집도 단단하고 푸시도 좋고 시간 끌수 있는 스플릿 푸시도 되고 너무 좋아요. 이거 캐리 하나만 좀 이제 중후반까지 초중반다 강력한 영웅을 뽑았을 때는 EOT는 정말 완벽한 배픽이 되는, 되는 구도네요. 지금 네. 네. 정말 단단하고 안정적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픽 자체가 야, 팀의 핏 브레인 예, 권평선생의 모습이고요. 네 번째 픽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5천 남았다. 이거 항상 네. 네. 가시멧돼지가 캐리로 갈것 같고 수정의 여인과 이게 가시멧돼지가 싸움이 길어지면 평타의 데미지가 올라가서 그리고 가시뿌리기도 물리 데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시멧돼지가 용기사의 맷집 뒤에서 딜했을 때는 진짜 무지막지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거기에 둘이 합쳐서 싸우면 지진술사와 네, 네, 좀 끊어볼 어,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웃음> 에이버트 픽 앵그리버드 지진술사 하드캐리를 갈 생각인가요 일단 이 오티 해먹가내는 문제 네. 자, 해답을 앵그리버드 계속 찾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격을 고대 영혼으로 안티 푸시를 할까봐서 고대 영혼을 베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용기사 6레 이후에는 대놓고 타워 뭐, 하나씩 저... 철거하면서 오인도타할 생각입니다 지금 네. 루비, 자 루빅 잘라내고 있고요. 고대용과 루비, 네. 네 소포 한 잔이 남아 있거든요. 네. 자, 자 마지막 체, 체. 내가 푸시, 내가 푸시, 내가 푸시, 조합 아, 준비했습니다. 참. 자 밀어붙여서 상대방이 지금 탑을 철거할 생각을 이게 좀 했어요. 원래 이런 건 빛의 소호자를 뽑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들어왔는데 안티 푸시가 되는 영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럴 때는 빛의 소호자를 뽑아야 되는데 비수의 지진술사 미라나 완전 이상한 조합이거든요. 네. 조합의 그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이 완전 말렸어요. 지금. 네. 앵그리버드는 밴픽이 네. 완전 말렸습니다. 미라나를 1픽으로 지금 가져가면서 두 장의 카드를 EOTM에게 넘겨줬는데 네. 그 선택이 가시의 대적 네. 수정의 요인이었어요. BTS 호자. 네. b t 소자 지금 아. 안티푸시를할 수. 오늘 아. 픽을한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막아보고자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앵그리버드에서. 미라나 바이퍼를. 진짜 잘 키워야겠네요 미친 예. 소자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제 지진술사와 조금 수비를 하기에 용이한 서포터잖아요 이거 수비 잘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두 번째 대결입니다 경기준이 끝났네요 이4 대결에 시작! 탈순나 일강 두 번째 이스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오티아머가 레디언트 앵글리버드가 다이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빨간색 앵글리버드입니다자 내려가고 있죠. 상대방의 조합에 맞춰서 제 픽을 한 상황. 마지막으로 비채 네. 소자를 가져갔고요. 자이 어려운 상황, 상대방의 푸시 조합을 <웃음> 네. 어떻게든 좀 네. 파헤쳐야 되는데 네, 나무 정령인데 지금 스킨 어, 좋은 거 입어서. 이거 곰팡이 군주 세트. 예. 제일 네. 귀여운 것 같아요. 곰팡이 군주. 예. 귀여워서 보면은 어픽 봤을 때 예. 사실 도타에 귀여운 게 너무 없어서 도적해만 음. 생겨도 귀엽다는 얘기 들어요. 도타에. 많이 귀엽죠. 예. 네. 네. 아왜가시메태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귀여운데 고슴도치 같고. 네. 근데 가까이서 예. 보면 진짜 <웃음> 어우. 예 네. 가까이서 보면 무십, 무섭습니다. 이제 맞아보면 예. 귀엽다는 예. 얘기 못하죠. 이건 진짜, 저, 진짜 짜증나죠. 저 돌팔매가 예. 저게 진짜 스킨이 누적되면 너무 아파요. 음. 평타가. 자 네. 와딩까지 하면서 상대방의 정글존자 움직임을 네.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좋은 운영이죠. 어! 그잖아 어, 어! 야!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아! 맞았어 야 야, 야! 야! 빛이 소자 마무리! 앵그리버드! 야. 앵그리버드 들어와서 선채 쳐! 그렇죠. 손치 그렇죠. 손치. 그렇죠. <웃음> 이까지 다섯 명에서 왔는데 신성하나 살한 번은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던져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질 수자잘 <웃음> <잘> 들어갔고요. 자 <웃음> 네,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송울기재 선수예요. 자 카우 선수.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런 뭐 잡은 거 좋은데 탑이 좀 큰일 났는데요, 그러니까 태엽 장이가 원래 6렙 갈고리 탑 맞추기 이전까지는 자연의 예언자한테 되게 고생해요 근데 자연의 예언자가 먼저 올라서 어? 레벨링 못했네요? 꽤나 좀 CS를 좀 먹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아, 나무를 끌고 와서 데리고 오는 이런 운영을 했군요, 지금 네. 자, 크리시 선수가 자연의 예언자로 경기를 좀 펼칩니다 어 곰팡이, 어, 예. 곰팡이 군진 테데요 괜찮네요, 이거 아, 어, 또 이제 크리시가 예. 돈쓴 거죠 이거. 이거는 정말 아, 예. 어우 좀 멋져요. 대회를 위해서. 예, 좀 보여주겠다. 네. 모자가 굉장히 아, 인상적이야, 예, 갖고 싶네요. 굉장히 귀엽네요. 예. 예. 곰팡이 군주가 이 장면만으로 이게 예, 훨씬 잘 보고 있는데 한좀될것 같은데요. 예. 자 뒤에서 지진 수사가 좀노력있고주몽 선수가 오늘 용기사로 좀 활약을 합니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무섭죠. 예.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일단 이레벨은 돼야 돼요. 어, 아, 이거 와도 공짜. 아. 자 위치. 계산 잘해서 자 여기서 추격월드까지확보합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체니 정글을 처음엔 오오오오오 네. 저거 저거 들세. 저안 보였었네. 야 이거 잡았으면 나무로 숨어서 경험치 네. 꽤나 들어오는 거네 네. 뒤로 돌아갑니다. 지금 계속 안쪽 정글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를 좀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멧돼지는 둘째치고 일단 어? 어? 어? 예. 어? 아 근데 길이 있어요 지금. 예, 이거 일부러 너무 가까워서 화살을 안 썼죠 지금은. 네, 스턴 금방 풀리니까. 음. 게다가 뭐 천상의 빛도 장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일단 뭐 잡을 수는 없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자류 선수가 가시멧돼지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진술사와 빛의 소호자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미란에게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바이퍼 존재 자체만으로도 용기사는 초반에 정말 쉽게 가지고 놀 수가 있죠 바이퍼는 네. 원거리 견제만 계속 해주면 되니까. 자 흐르는 크립 위주로 좀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용기사고요. 네. 빛의 소호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게 나, 나아 보이거든요. 네. 소일재 선수. 지금 네. 만화가 없죠. 네. 천상의 빛을 초반에 계속 주력적으로 좀 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1렙을 대고 나서 천상의 빛을 쓰게 되면 만화 수급이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네, 돼요. 그런데 네, 1렙 때 지금 많이 쓰는 바람에 네. 좀 부족해 보이네요. 네. 자, 만화 수급했고요. 자, 계속 견제를 할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빛의 소자. 네. 중앙지역 이상지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디워딩을 너무 잘해놔서 지금 다이어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무 뒤에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첸은 일단 정글을 돌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야, 이거 네. 좋죠. 뱅지 볼. 미드 쪽에서. 이게 용액 꼬리 한번 쓰고서는 드롤로 이제 금을 던져서 잡을 생각이었는데 네. 거리를 지금 안 주고 있고 이런 오히려 오히려. 이런 오히려 뒤한번 노리고 있죠. 사라지니까 시야에 사라지니까. 이건 바이퍼가 오히려 밑격하라겠는데요 네. 이거. 들어가다 조금이다 깊숙하게 들어가면 뒤에서 바로. 백업이 아, 들어옵니다. 네, 균열이 이게 꽤 깁니다. 자, 와의 테로로 막아버릴수 있어요. 자, 이거는 들어가자. 주먹.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자, 이갱케 박수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 좋네요. 예, 세트로. 이런 움직임. 네. 연막물약 불림 이후에 나온 용기를 잡아낸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초반에 분위기를 좀 어떻게든 좀 만들어놓고 있어요. 자 물론 첸이 이제 트롤 전쟁군주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제 인실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자연의 현자가또 순간적으로 합류를 할수 있는데 네. 네. 자 바람 자다 들어가서 바람을 나요 네, 사 원거리고 사원리고자 아, 아, 아, 네. <웃음> 여기 딱 걸려서 자 추가 키는 중에 안 나왔습니다 바로 백업 재생화 네. 좋네요 이거면은번많아좀채력 뭐 채우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일단 가시겠대 이제 선장을 어느 정도 방해 어 야 진짜 이거 뭐한대 받았다면 원투로 받기때문에시실이 네. 아, 지금 체리 일단은 동선 당길를좀 해가지고 바텀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 균열이 위에 들어가니 천상의 빛의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걸리는 순간 지금 체력 다 깎이죠. 네, 용기사는 정말 물병 보트링을 가면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육렙 되면은 그나마 바이퍼나 잡힐 거 아니에요. 용기사는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서포터들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네. 최대한 한번 또 한번 막아주면은 육넵대 필킬이죠. 그렇죠. 네. 자, 이거 물 병을 먼저 같은 것도 아니고 지진중터테어로 들어갔네요. 자, 필로 테로 테로. 제일 먼저 지진. 지진, 제 지진. 아, 지진에서 기원. 네. 제대로 범위 들어갑니다. 3캐. 야, 근데 이거 지진 없어도 사실 잡히긴 잡혔습니다. 네. 이정 네. 속도가 워낙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일단 뭐 지진 <웃음> 오면서 같이 뭐 경험치도 먹고 좋죠. 네어스도 올리고 예, 용기사가 같이... 진짜 고생하네요 초반에 지진술사의 움직임 좀 좋죠? 네아 바이퍼의 픽이 진짜 좋았네요 예. 네 지진술사의 움직임도 진짜 좋고 지진술사도 이제 파일럿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네 보통 이제 저거 잘못 쓰면 트롤러도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 레인이 밀려 있어서 디나이를 많이 당해서 용기사가 6벨안되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6벨 됐으면 아띠라면 사실 바이퍼가 지거든요 예. 중국이 묻어도 그 고령 형상에서 그 같이 맞디라면 바이퍼에 밀리지 않아요 용기사가 사실 근데 지진이 백업이 좋았고 역시나 초반에 태업장이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예언자 그러니까 원래 상성이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체니이 왔었고. 아, 예 어. 자연의 바텀 레인 쪽에 지금 내려, 어, 내려와서 지금 생겼죠. 이후에 가시면 지 한번 들어와요. 아! 아! 아! 아! 어. 어! 오. 자. 대단해. 도영이 치고. 아 이거. 받 어, 자. 예. 야, 근데 진짜 순간 스 좋았어요. 진짜. 선 들어오고 있어요. 자, 동상으로. 바이퍼 위험해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가시면 때지거든요. 아, 역시 역시 가시면 때지. 음. 버티죠? 네. 예. 네. 가시 투성이 등가주이 지금 1레벨이라 뒤에서 뛰어 봐야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예. 자 투명화를 먹고 좀 들어가는 지진 술사거든요자몸 차려가면서 플레이를 좀 해야 되고. 자 이럴 때 바이퍼가 빠졌을 때 용기사는 이제 좀 CS 욕심이 날텐데 원래 용기사가 지금 바텀에 내려와서 채드가 더불어서 1차 타워를 오우. 밀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좀 사, 계속 욕심 안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한번더 네. 인타 한번더 우리 더는 못잡아요 이거 네.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제가 뒤 막을 수 있어요 킬 맞고 아 현! 아, 어, 아. 스트라 <웃음> 제대로 맞았네요 네. 네. 네. 정말 저는안 네.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있다. 생각했는데 <웃음> 지진수 쌍 오늘 너무 잘 풀어주네요. 예. 네. 야, 앵그리움이 잘하네요, 오앵그리움미 아, 잘하네, 아 어. 어. 네, 지진수 쌍의 그 장인의 아, 장인다운 그런 와. 면모를 네. 저우로 보여주겠습니다 거의 좀 100%의 갱킹 성공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많은 곳마다 킬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동상. 위로 동상에 걸리고. 자 위에서 담들틀림자. 어로 어. 어. 반응 좋아요.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자, 어. 자, 자. 자, 도에 녹아 버렸습니다 야좀얻어 걸린 느낌이 있긴 한데 야, 야 이거 중간에 이득 빼나 보는데요. 많이 보죠. <웃음> 네. 그리 지진자 그 연계 지진술사 또 뭐? 네. 지진술사와 빛의 수호자. 켜. 야... 야... 둘이 합쳐서 지금 굉장히 오! 어, 이거는... 바톤이 안쪽으로 좀들어갔요 오히려 싸워요. 오히려 싸우죠. 오히려 싸워다 싸워. 싸워요. 싸워요. 싸워요. 밀어 들어가서 한 번. 아, 저놈 킬인가요 아 야, 블리시 오늘 아 네. 순간적으로 바라 쓰고 네. 거기 나무 정렬 뽑아서 곰팡이 군주한테 엄청 두개 맞았습니다, 지금. 네. <웃음> 지금. 몰매를 맞았습니다. 갇혔다가. 어. 아. 자, 추가 키를 좀 따내면서. 저 지금 자연의 걸려야 하는 아유, 키를 팡이 2킬입니다. 자, 복수. 네. 냄새 또 키가 아... 잘 빠지죠? 네. 이퍼 빼고 왔고요. 이 궁극 타이밍 한번 시전 해봤습니다만. 화산. 뭐 좋은 시도죠. 네. 그래도 역시나 이게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메타 자체가 푸쉬에 좋은 영웅들이라서 사실 용기사가 고령 형성을 너무 막 썼어요. 지금쯤 다시 미드나 한대 뭉쳐서 또한번 밀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네. 연막물약을 활용해가면서 계속 갱킹을 하고 있는 지진술사 우미 선수. 그리고 빛의 수호자도 지금 레인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포탈 사서 상대가 주력적으로 미는 레인을 천상의 빛으로 수비를 해 줘야 돼요. 맞죠? 자, 이거 보고 있어요, 수영이. 위치 위위치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바다에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죠, 이거는. 예. 어. 위로 한번 잡자고 좀 들어갔는데 뒤에서 둘이 오고 있어요. 자. 어, 이거 오히려 역으로 도대. 네. 두 네. 그렇죠. 강가통 아하! 가가다 아, 버리죠. <웃음> 이거 그냥 뭐안 쓰죠, 네, 쓰죠. 그냥 아악요 네. 예. 영조 오 들어가야죠! 오! 야! 저 3단계! 야! 야 첸첸첸첸첸! 최대 시대 손길! 예!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힐까지 넣으면서 네. 어, 가시메테지의 참사를 막았어요. 이거 캐스트가 살렸어요. 예. 네. 자 아.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아진 위기 선봉방패는 나왔는데요. 야 그래도 어쨌거나 선봉방패는 네. 나왔네요. 나왔어요! 나왔고! 네. 자, 용기사의 고령 형상이 되는 그 타이밍에 미드 타워를 미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한 번의 위기 좀 넘겼고 연막 물력을 사용해가면서 갱킹을 계속하고 있는 진이 선수. 거기 좀 만려두면 안 되거든요. 뭐 빛의 소자의 움직임도 지금 굉장히 좋네요. 상대방이 푸시를 할것 같은 곳에 미리 이제 배치가 되어 있은 로 어. 해서 예. 네. 뭐 천상의 빛만 계속 쓰면 일단 몰아낼 수는 있습니다. 나 아, 이거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음, 자, 재생화. 사라지리라. 캔을 주겠죠? 주고, 네. 저 만화 채우고요. 메칸즘과 신의 손길이 있는 타이밍에 체인이 가장 큰타이밍가죠 아, 주몽 선수 너무 힘드네요, 비디에서. 네, 추가 투 연계 투 공격이 아.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아, 마무리까지, 백픽 아. 그림도 타이밍에 들어와서 주몽 선수를 갈가먹는선성공 했습니다. 어, 다, 됐어요, 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됐어요. 이 형이 한 기회가 안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이정경기하는잘못 크고 있죠? 야 진짜 백픽에서 완전 말린 걸로 좀 봤는데 중간중간인데 이거 좀 봐야 되는 게 조합 자체가 국후반으로 네. 가면은 앤드리버드가 되게 위험한 조합이에요 이거 네. 후반 가면은 네. 뭐보세러니까 네. 키는 많이 먹었는데도 네. 차이가 네.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후반 가면 네. 갈수록 또 네. 가슴한테 공기자체을 네. 발휘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엄청 유리해 보이는데 유리한 게 아니고 이걸 못 막으면 결론적으로 네. 자. 이거 천상의빛한번 더면은 네, 밀어낼 수 있겠고요. 미드 빨리 밀어야죠. 들어와서 천상의빛 아우. 네, 그래서 마지막에 피치 소자의 피은 정말 그나마 아직까지는 성공적입니다. 네. 밀어내지 못하고 또 뒤쪽 빠집니다. 원래 지금도 용기사가 같이 다녔으면 진정히 미는 거예요, 이거. 네. 고려 용사를 혼자 이제 솔로 킬딸려고 하다가 고려 용사 그때 막 버렸던 거. 물론 미라나가 냄새 잘 맡고 뺐지만 네. 아쉬워요. 자제 신발 조사뭐잘 제대로 좀 맞추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12분 가까이 가는데 바텀 1 차를 아직까지 못 밀었죠, 요 테머. 뭐. 네, 경기 제대로 잘안 풀리고 거고요. 잡고 있어요. 네,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와딩은좀돼 있고요. 와 와딩 위치가 진짜 좋네요, 지금. 자, 고골타 아, 야, 홍행 관리 오 예. 갈라지듯이 그냥 <웃음> 가운데로 그냥 바로 <웃음> 여기서 지금 빠져나갔죠. 어, 네. 이려요 자, 어, 울생각인가요 어, 자, 자, 마을로 마을로 네, 마을로. 사야. 아, 테스트 아, 저번이었어요 아, 들왔어요 야, 예, 예. 살았어요. 어, 살았네요. 각것로 야, 순간적으로 강아 톱니 들어가면서 잡힌다 했는데 퀘스트가 네. 오늘 네. 여러 살리네요. 네. 자, 다시 멘트지 네. 이어서 츠를 쳤지. 네. 자, 미로 아, 어, 빠지고. 결과지 제일은 아! 저 데미지가 상당하죠. 네. 네. 특히 균열 대미지 거기가 음, 천상에비거제아 진영이 안좋았어 이거는 아. 가시멧돼지가 먼저 들어가면서 뒤에는 딜이 됐어야 됐는데 자연의 혼자 이거 네. 고등발이에요 이거 와우 그 잡아야죠 잡아야죠 탈피그림자뭐볼수 있는게 아아 이거 마시탈그림자의이 네,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죠 아 이거 저쪽에 지금 감시와드가 있는데 거리가 네. 멀어져서 네. 야 <웃음> 진짜 <웃음> 센스 하 <오히려 든냈했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앵그리 버드가 지금 2세트 경기에서는 네 철포도 나고 있습니다 순간 센스도 지금 빛나고 있고요 아 서포터들의 움직임이 더올라좋습니다 일단 한타가 멀어지면 네. 사거리가 굉장히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손재권을 잘 가져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네. 이거 격차 더 벌려야 돼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역전 나올 수 있는 게임이고 네. EOT에 뭔가 그냥 여기서만 계속 이제 주고받고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EOT가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조합이라 네. 더 벌려야 돼더 음, 격차를 아 그렇죠 근데 용기사가 좀 크긴 커야 돼요 네 용기사가 크지 않으면은 너무 먹었거든요 지금 망해도 네. 이렇게 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용기사가. 지진술사가 처음부터 이제 갱킹에 많이 성공하다 보니까 전멸당금이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전멸당금 빠르게 나오면은 한타는 네. 더 쉬워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연막을 너무 많이 사서 네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 자이 후반에 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네. 자, 어떻게든 성장을 해야 되는 이오테머고요 그걸 막아내야 되는 앵그리버드 네. 초반까지 뭐... 움직임면 뭐 좋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오테머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의 이점을 살리지는 못했죠 타워를 밀린 것도 지금 이제 뭐탑 1차 말고는 거의 못 밀었고 네자 바이퍼 바이퍼 가시멧돼지 노리죠 네. 발표 잘 되고 단 보면... 네. 한 방으로, 자, 큰원에 준비 좀 하고 있어요. 100원만 빠르게 와준다면 가시메티지라 버틸 수 있거든요. 자, 초상에. 그니까 아, 네. 균열은 아, 네. 네. 진짜. 수고 진짜... 수고 오늘 대박이네요, 균열은. 네. 네. 네. 아, 뺑치다. 완벽해요. 아, 예 없네요. 버려버리고. 있다. 자, 미드 쪽에 좀 힘을 음. 싣고 있습니다. 지진술사 장인의 냄새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 실수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100%입니다. 들어가 제대로 꽂혀요. 네, 성대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 큰 역할을 지진 주사가좀 하고 있고요 자 바텀 타워도 이제 가져갈 수 있죠 앵그리 버드 무난하게 네. 레디언트. 네. 뒤로 돌아서 좀 들어오고 있는 자연의 의원자 1차 코탑 지금 붙여놓고 있죠? 네자 여기는 좀 막기가 좀 힘들어요 막으로 어디도안고 네. 있는 걸로 봐서 네, 이건 여기... 그냥 예 네, 내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냥 내줄거면은 미라나를 한번 잡아주던가 다른 레인을 같이 밀어야 되는데 네. 그런 플레이가 지금 안나와요 네, 자세명이 바텀 자, 레인에 지금 밀고 있고요야 사거리 유지하면서 빛의 수호자가 지금 미드에서 크립들 잘 몰아내고 있었죠 예. 시간 최대한 네. 잘 보내고 디나이, 디나이. 디나이 자 추가 골드를 자 예.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디나이. 디나이에 미라나를 잡는건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 킬리만 녹여주면은 후반으로 갔을 때 역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어, 자 여기서 정타. 후반으로 올자 아, 네. 대표키림자 와드 추가를 예, 설치하면서 아, 잡아냈습니다. 아 창이 지금 신의 신념으로 예. 자,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웃음> 막탈먹었네요자 예. 그러면 지금 미라나한 차례 끌어냈고요. 네. 이게 워낙 뒤를 잡고 들어가는 갱킹이기 때문에 미라나가 사실 살 거라면 아예 그냥 위쪽으로 숲으로 들어가는 게더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순간이동을 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일단 상대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로 동상에 걸려서 잡혀버렸고요 근데 일단 지진 수사도 그렇고 빛의 수호자가 다 마법 데미지밖에 없어가지고 물론 대부분의 서포터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글쎄요 용 기사가 칠흥왕 나오고 가시멧트지 매칭 좀 되고 이랬을 때는 다이어의 사모도 많이 게격받고 있다 저금뭐 예, 예, 수입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네. 용기 상 힘을 더낼 수가 있죠 수입 차이도 상황에. 거의 안 나요 지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키는 잡는데 동선의 서포터들이 길고 잡는 와중에서 음. 타워절과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아니었기 음. 때문에 예. 예. 이 정도면 타워상황도 비슷하고 자 파밍 네. 들어가고 있고요 자힘도끼 하나 지금 손에 넣었고 800골드 레인 상황 좋을 때 네, 이렇게 뭉쳐서 타워 미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레인 상황이 워낙 좋거든요. 네. 앵그리버드 이제 다섯 명이 뭉쳐서 이오테머가 다시 한번 밀때 그때 한타 때 정말 앵그리버드가 대승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탑 레인 1차 타워를 지금 푸시하고 있고요. 네. 자 그냥 바꿀 생각하고 있네요. 바탕 쪽으로 갑니다. 자, 예, 밑에 네. 좀두 개를 같이 가져갈 생각이고, 지금 자기 빛의 소전이 여기 있으면 아, 안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빛의 소전이 네, 여기 올게 아니었죠. 전경상으로좀 좀 때리고 있거든요. 네. 양쪽에 하나는 무조건 빛의 소호자가 막아주고, 네, 네. 1차 미 이거 빠르게 들어와야, 네. 네.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냥, 어우, 근접에는 콤벌. 자, 빼고, 아, 여기, 빼고 왔죠, 빼고 왔죠. 아, 파워. 네. 자, 잡아냅니다. 여기 파괴, 해약하게. 한방한방 어우, 어우, 아, 다가오냐. 지나수 있는. 네. 어, 어, 어. 자, 여기 콤비였어, 요 결국에. 결사 사워좀 지켜내고 또 기나이 3 0 0 지가 지 들어갔습니다. 자들어가서파괴못 하게 좀 만들었고요. 자, 1600원 더 모아야 돼 일단. 예. 네. 그래서 자, 여기 재생화. 예. 네,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상대 조합상 바이퍼의 궁극기 미어낼 평타 말고는 네. 잡아낼 게 없고 역시 시밀랩 되자마자 스플래시 데미지니까 고령형상으로 음. 이제 고대크림 먹는 거 좋고요. 음. 네. 저 추가 골드 수급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용기사. 그렇죠. 용기사 먹 일단, 어, 일단 치료왕이 지팡이가 급해요. 예, 기술망치에다제 네. 조합법만 네. 갖추면 은치료왕이 지팡이를 예, 좀 만들 수가 있고요. 원래 용기사는 진짜 11렙부터죠. 음. 보류 조방... 영상 풀리면 무리할 필요 없고 전골 위주로 조심히 먹으면서 자연의 연자가 시간을 끌어줘야죠. 지금은 네. 계속 여기 스태킹 해주고 수정 해 있는. 그렇죠 네, 네 많이 휘둘리면 안되고 앵그리 버디 지금까지 이제 경기 갱킹 진짜 날카롭게 잘 해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요 영... 막프리가좀 돌아서 들어오는데 전부 다 지금 미드 쪽에 가 있습니다 자 갱킹 타이밍 자 신호 네. 좀 넣고 있어요 정글 로 네. 네. 노리는 거예요 이거 자연의 현지 아니면 용기자 하나 걸려봐라 이런 네. 겁니다 지금 뒤로 돌아오고 있어 와 자인 탈구리 탈 정확히 들어왔죠 네. 자 이후에 그냥 중간 뒤로로 오, 들어갔어요. 아, 오히려 위험해요. 예. 위험해. 아그 갔습니다. 염동력으로 현실 가루가 없었나요 이게? 탈빛 네. 어... 그림자 때문에 또 잡아내기가 좀 힘든 어... 상황이고요. 지진 수사가 좀 빠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밀어 나와. 어, 아직도 갔습니다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야... 바텀 웨이브 커요 지금. 바텀 웨이브 용기사. 네. 오. 자 이제 자, 800원 남았어요. 8 0 5원 예. 이거는 예, 예, 예, 이제 여기 밀고 나가면 2이분 먹으면은 거의 이제. 칠광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타 사안에 네, 또 튼닝을 발할 수가 있고요. 뒤로 돌아서 탑타운 밀기 미나 탑전. 상대방 정글 쪽으로 들어가서 정글 사냥하고 네, 있고. 멜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 미라나가 바텀, 네. 예, 탑의 1차 타을 지금 파괴됐습니다. 이것도 사나 돌아가네요. 네. 바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바텀에서 용기사는 CS 수급하면서 실영의집펌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와, 근데 진짜 이후에 한타는 이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미라나가 진짜 잘 커야 돼요. 연판은 앵그리 버드가. 미라나가 진짜 지금 r 팀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라나가 진짜 잘거아니다 예. 미라나 초상화를 미라나 찬나. 레벨 11. 자, 용기사도 좀 맞췄고요. 링캐나 어, 하면은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용기사가 초반에 많이 말려서 그렇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파밍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오왕이 나온 이후에는붙어 봐야 압니다 예. 어, 로션 쪽으로 들어가나요? 뭐로션 좋죠. 예. 네. 다이어가 갖고 있는 메르트 살리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로샨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라나 빠져있기 때문에 딜은 제대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네 레드엔트의 네. 와드 자체가 로샨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들어간건 아예 모르고 있고요야 지금 로샨쪽에 미라나만 빠지고 좀 네, 들어가서 지금 아마 이 o t 는 연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할거예요 어, 이게 진짜 조합 자체가 로샨 정말 못잡는 조합이라 네, 네. 진짜? 이게 <웃음> <얘는, 웃음> 네. 무슨 레이드뛰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조차 네. 네. 자체를 예측조차 는 못하고 있어요. 최고하고 좀들어갔는데요밀라나가 네, 네. 그래도 마트 잠 밀어놨네요. 그렇습니다. 야 네. 이거 뭐 아이비스 가지고 바로 마트 2차로 가면 될것 같네요 지금. 독성 피부로 질하고 있다고 지금. 아, 진짜. 아. 아. 자 아이비스 좀 잡아내고 파이퍼 네. 오래 걸렸네. 팔아서. 영생화. 아이비스좀 손에 넣었습니다. 자그 사이에 지금 미라는 장면 네, 아, 이거 예.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정말 바텀 2차 밀면은 큰 수확인데 이거는 안좋되는데요 네. 이오티도 그렇죠. 아이스 네. 먹고 바텀 2차 밀면은 앵그리보드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네. 고대 크립잡인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네. 이렇게 하포탑이 파. 보통 같이 민 것도 아니었고. 크로노미 콘을 가는데 상대의 어떤 갱킹 때문에 먼저 어둠의 검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전 어둠의 검트리트먼 이전에 한번 살 수가 있었고 그렇죠. 바텀의 2차 타워 철관 성공을 했고요. 아이기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료광의 지팡이가 드디어 남았네요. 자 용기사 네 근데 용기사 목공이 진짜 못컸네요 네. 22분의 진짜 치료광이라니 네. 자, 초중반이 갱킹으로준 이득을 챙긴 중 앵그리 버드가 네. 로션까지 가져가면서 차이를 조금 더 벌리고 있습니다 네, 뭐 미라나가 성장을 하면 되죠 바이퍼도 잘 컸어요 지금 네 초반부터 이제 키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뭐 메칸즘을 가긴 했는데 네. 일단 뭐아가님 아... 나왔으면 웬만큼 딜링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EOT는 계속해서 지금 자연의 예언자가 좀 시간을 끌어주면서 어 용기사와 가시멧돼지가 좀 적당히 분산해서 좀 크는 그런 흐름을 가야 되고 가시멧돼지 칼날가보 같네요. 네. 네. 자 지금 선봉만파 이후에 이게 자, 미라나가 고 있고요. 미라나가 진짜 심판도가 빨리 떠야 됩니다. 이거는 심판도 떠야 될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의 현자는 네크로 어, 떴어요. 전벨난거 네. 어 이거는 굉장한 소식. 오미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자, 상대방의 진영을. 무너트릴 수 있는 채비를 갖췄습니다 지진파 공명, 뭉쳐있는 적 진영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네. 그렇죠, 예, 데미지면서 들어가는 거라 뭉쳐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환영창기사 이런 걸 카운터인데 자, 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자연의 연주가 시간 끌면서 나머지들이 연막 먹고 허리를 끊던가 아니면은 용기사나 가시면때는 좀 커야죠, 그러면서 네. 미드쪽으로 힘을 넣고 있는 자 이오티. 자 일단 바텀 수비하러 올라갑니다. 가죠 바텀 수비하러 가죠. 네 2차 타워 지금 푸시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크 크림자 있고. 한번 쓰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갱키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몰아내고. 자 미라나가 지금 네. 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자네의 연자. 미드쪽으로 네. 지금 바이퍼가 좀 가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아이고. 아이기스가 있어서 지금은 전면전을 피해야죠 오티에 m 은 그래서 레인 유지만 하면 일단 캐리 육성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뒤로는 물러서고 있는 용기사 이거를 지금 갈고리탄과 더불어서 지진수사가 전멸담금이 나왔으면 이거는 물어야 돼요 네. 전으로들어 지금은 앵그리버드가 조금 더 제대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시아포 네. 하고 네. 뒤에서 좀금 태양자가 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아가님 나오면 궁극기 12초라 바이퍼의 공습은 계속 쓰는 겁니다 스킬처럼 지금은 네. 자 뒤에서 가슴한태진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옆에 사이드 푸시 준비하고 있죠? 자 지금 염동력이 자, 네, 염동력의 지팡이가 두 개나 있거든요. 앵그리버드. 네, 상대에게 한명 물린다고 해도 뒤쪽으로 바로 빠져낼 수가 있는 거고. <웃음> 오! 오! 야! 예. 네, 그래도... 아, 네, 오! 예. 예? 아, 그래도 받는 어 와, 들어오네요. 노선들은 들어갑니다. 위에서 협정이 위로. 어, 보류 영상로 고려 영상으로. 자, 추가 대미지에 접피크림자들 보내 주십시오. 아, 깍고. 지금 네, 용기사도 아파요, 지금. 예. 네. 아 이게 가시메기가 너무 어려운 게 맞아 가지고오 진입 파광면 들어갔죠 야세명세명 잡아내요 야 진짜 지식 수준으로 오늘 정말 타이밍 잘 잡네요 장인입니다 계산이 정말 뛰어납니다 네이 정도면 장인이죠 그래 백퍼센트 성공률 이게 지금 바텀 백도우라. 글쎄요. 예, 빼고 예,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예? 예. 예. 타워에 체력이 많기때문에 어! 어! 파이퍼! 어, 아! 근데 아이게티 아이 있는데 싸우면 안되죠? 예. 용기사! 예. 여기, 네. 야! 들어갔는데요! 어? 야! 아, 네! 네! 예. 아! 네. 이거 크리스도스 왜 왔나요? 예. 좀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100%를 네. 네. 잡아냅니더 잡아야되요. 자 근데 용기사 이거 치료가 없거든요. 지금? 예. 지금 빠져있는 네. 터로에서 아! 균열! 자, 지금 고려영 선수 빠졌습니다. 자, 첸 야, 네, 아 여러 살이네요. 바로 빼버리네요. 네, 자, 캐스 선수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좀 살려. 캐스가 이때 라는 걸 캐치 못한 것,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크리시 선수가, 네. 정말 적진한 부판으로 지금 순간이 높아서. 야, 이거 탑 메인 잘 밀려 있네요. 예, 네, 2차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자, 돌아가고 있죠. 돌려깎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돌려깎기는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용기사의 궁극기가 돌아오고 자연의 예언자가 순간이동으로 여기를 백업을 왔을 때 오히려 저는 이번은앵크리버드가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아! 저거 신성가시멧 떼지는! 예! 오! 어, 음, 개미 예! 뭐. 이게 정렬을 바라보면서 대미지를다 아, 받아버렸어요. 그래, 네, 이건 이웃게 거리이어자 패졌죠 뒷쪽으로 패졌구요 네 뒤로 빠지는데 치루왕 켜고 싸웁니다 네 아아 고동영상 아, 지금 키고 네. 순간이동을 와야죠 자연의 현자가아이 네. 균열 때문에 치루광을 켜도 일단 바이퍼에 궁극기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진영이 깨져요 아, 이거 진짜 다시메돼지가 지금도 한타 시작되자마자 마진거 너무 컸네요 네아 네. 이거 자연의 현자가 연속으로 두번 잡히는거 굉장히 큰데요 이젠 좀 많이 거의 기운 것 같아요. 조금 기운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저는 이호태 가할 만하다고 봤는데, 어두 번의 큰 실수 너무 큰데요, 이거. 네. 야, 지진술사의 이 공격 그 타이밍이, 그 기가 막혔어요. 네. 네. 야 중요할 때마다 진짜 빛이 나네요 오늘 지진술사. 네. 들어가서는 세 명을 진출 공격으로 좀 묶었고, 그리고 번번이 균열로 상대방의 진로진 막아버렸죠. 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 포탑에 2차 포탑 공격 들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자연의 연자가 바텀으로 가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차 타워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레디언트이 상부 포탑 공격 고있습니다 자, 네. 자, 자 강력하게는 푸시를 넣을 수 있는 차대를 구축하고 있어요. 미라나가 만타이오의 심판도까지만 나오면 그위에 드심도 열립니다. 네. 아, 써요, 지금. 이거 2 경기 양상으로 잘 컸어요 지금. 뭐2대2 경기 양상으로잘 풀려 나간다면 지진술사가 전멸당검 이후에 아가님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예요. 아가님 나오면 난리납니다. 네. 진짜 서포터 입장에서는 정말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등장하기가 힘든데 네. 지진술사 오늘 너무 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크고 있고 템까지 좀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방의 지금 고대크리까지 빼먹고 있어요. 네. 시타해 하는 거좀 잡아내면서 골드 차이 벌리고 있습니다. 거의 만각까이좀 벌어졌고요. 네. 오히려 역전까지 됐었던 글로벌 골드가 순간적으로 두번 연속 한 타이에서 칠수했죠. 네. 뼈 아픈 패배였고요. 중간 중간에 지진술사가 소 상대방의 이 진영을 좀잘 끊어내면서 압도적인 승리 거두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 오늘 호기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태엽장에도 아가니메오리 나오면. 영원이 이제 자연의 연자 스토킹이 되죠. 갈고리탄 12초 한 번씩 되니까. 네. 따라붙을 수 있고. 자, 미라나도 성장 잘 해주고. 갈고리탄이 이렇게 되면 12초로 엄청 줄어요. 태엽장에도. 뭐 상대 나오는 아, 입구 지역에 와딩이 워낙 잘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크립을 먹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요티 해머 입장에서 자연의 연자만 그냥 순간 이동으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네. 3밍에 아, 눌타가 가서 불렸나요? 어. 아, 또, 아 이제 혼자서 지금 네. 가다가 중요한 네. 네. 네 명사인 갱킹이 지금 당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와딩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다 알고 찍고 들어갑니다 지금 네. 자 빨리 빠져야죠 자연의 연자가 템까지 좀 갖추고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몇초안 지나면 바로 갱킹 가능해요 아. 자 뒤로 돌아서 어 근데 볼수 있는 건 없네요 네, 자연의 연자가 지금 어둠의 검이기 때문에 이건 뭐 현실의 가루나 아니면 보석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자 상대방의 영웅이 나오지 못하게 계속 갱킹을 시도하고 있는 앵그리 버드고요. 야 그래도 가, 계속 도망다니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죠. 네. 제가요? 그러면서 용기사가 파밍을 많이 해야죠. 네, 자연의원자가 시간 벌어다 주는 거는 용기사의 파밍 위한 시간입니다. 치료왕이 지팡이 이후에 아이템이 지금 좀 말라 있는데 네, 빠르게 좀 맷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 다음에 딜템도 좀가져야 되고요. 네. 자, 용기사가 지금 탐내 주죠 상대방 정글 쪽으로 좀 들어가서 파밍하고 있죠. 삼통한 골드 가까이 좀 모았습니다. 지금 미라나가 수입 1 달리고 있고요. 자, 3가 스타터. 지진술사가 또 뒤에서 노리고 있죠. 계속. 전멸 당검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와드로 꼼꼼하게 시야 앞쪽으로 이제 확보를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타이밍 계산 잘하고 들어오거든요, 오늘. 아니면 전멸 당검이 있는 지진술사가. 자연의 예언자를 계속 쫓아내녀도 지금은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죠 네자 로샨이 지금 또 나왔고 그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샨 잡는데요 자 미라나가 지금 일단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랭키야 버티고요어네 키링 독해요 예 저한테 유 이가 좀 돌아가는데요 아 별빛 아, 그림자 아 진짜 예, 네, 둘이서 지금 이스킬 몰아치면서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잡아내지 네. 못하고 오히려 로샨까지 네.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길이 부족합니다. 너무 못 컸어요. 네. 네. 자, 인차로샨까지 다시 한번 앵그리버드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이퍼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냥 서서 말뚝딜을 할수 있는 이 좋은 상황. 게다가 네크롬콘 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네. 해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앵그리버드도 경기 길기가더 좋을 거 없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네크롬콘을 로 뽑아가지고 최대한 일단 조합에서의 그 후반 님이 부족한 거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좀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네, 자, 자 뒤로 데미지. 돌아서 오는데요 자 바로 포탈, 오! 예, 시선선사 이전에 아, 예, 예, 빠졌고요 자, 들어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용기사는 목숨을 좀 살렸죠 야, 이거 빛의 수호자도 지금 네크로노미콘이 3단계죠? 네. 네, 3단계 그러니까 볼트를 많이 벌었어요 계속 밀어붙일 수가 아니, 있어요 빛의 수호자가 시메대보다잘 벌었어요 네. <웃음> 네. 야 서포터치고 굉장히 서포터치고 네. 굉장히 부여합니다 지금. 원래 뭐 사장님 계열이죠. 뷔체소호자도 비싸장군. 네. 네. 아니 뭐 워낙에 지금 수급이 뭐 CSM이 계속해서 상대가 밀면은 그게 다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야 어떻게 이정용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좋다 든 그리버드가 네. 이런 식의 운영 보주고 여 있고 아마 이후 팀들도 경기 내내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자 이번 없시 이게 내 크로노이콘이 많아가지고 이기지 막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이기스까지 는 갖추고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그냥 대놓고 지금 밀어붙일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들어가고. 하하하하. 쟤니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리하는 목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슴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흩어져야 돼요. 지진 수사가 뒤쪽에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방 걸려봐라 해야죠. 이치는 순간. 뭉치면 큰일 납니다. 네, 뭉쳤다. 자요기상을잡아내시면 바로! 자군드 부활! 공부도 약간의 무게기 같고 여기서 제대로 물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자 물어서 좀 잡아내야 되는데요! 여기 무바라 잡아낸 여기! 아! 집안에 네. 아, 면은 아이기스! 야. 아, 네 아이기스! 안의 툴이거든요! 아 여기 너무 니다골잡아네요자이기 포탑 진판가 될고요 도망가는 수정의 여인을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어뭐 쫓아가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체력이 많이 부족했었던 거고요. 자은이 지금 것없어지금이 버틸게. 어 바이퍼, 바이퍼라 잡아줘야 되거든요 스킬 스 올라가는 거라 아이템 없어서 평생 아프긴 아거든요 동상, 동력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어! 네. 자 참아 냈습니다만 네. <웃음> 자 추가 캐슨은 하지 못했고요 네 네코로 때문에 일단 달빛 그림자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의미가 없었죠 가야죠? 네. 대협장이 같은 경우는 자 빠졌습니다 네. 아... 자 돌아갔어요 자 양쪽으로 지금 사이드 푸시를 자연의 연장하면서 남은 영웅들 이 네. 미드 푸시좀 막아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버틸거야 계속 그러면 뒤는 네. 있는건 맞거든요 사실 네. 조합상 네, 미라나가 빨리 더 커야 됩니다. 확실히. 그렇죠. 해머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안 좋은 소식은 이제 용기사와 가시멧돼지가 바이백을 하면서까지도 잡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치르강 이후에 그 다음 코어 아이템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고 있죠. 어둠의 검. 네, 심판도 나왔네요. 자, 심판도. 네. 이러면 꽤나 이제 들이 박히죠. 그렇죠. 용기사도 그렇고 가시멧돼지도 그렇고 자, 사이드 푸시즈를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미라나가서 오히려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앵그리 버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다가 다음 로션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 시즈까지 나오는 로션이고 자연의 연언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o t 도 한두 명 잡아주고 로션을 갈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네. 그거만 그러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네. 자, 확실하게 지금 밀어서 병영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자, 동부까지 하면서 지금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이기 타이밍 한번 뺏었죠. 네, 돌격 흉갑을 가고 있고, 여기, 여기 바이스에나. 예. 네, 타이밍 나온 이후에 또한방쳤 후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웃 테머. 그러니까 미라나나 바이퍼만 바이스에나스로 쓰면은 너무 딜이 너무 절감이 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앵그리버드를 지금 이 와중에도 약간 불안해하게 하게 하는 이유죠. 네. 그래서 계속 네. 밀려고 하는 겁니다, 앵그리버드는. 자, 탑레인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이고, 미드 밀기에는 진짜 좋아 보입니다, 지금. 네, 다연의 여자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요. 네, 자, 다시 한번좀 들어가서 병원 깨기 위해서, 자, 공격을 좀퍼붓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빠르네 일단 못 지켰고 못 지켰고 병아가 이제 깨졌고요 자이건 어떻게든 자연언 여자가 먼저 밀어서 한명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네. 순간이동으로 돌아와서 옥외산을 만들어야 돼요 자두 개의 병이 깼습니다 지금 자연언 여자가 올라가서 아 so 아 어어어컷자 아예 이쪽으로 순간이동 타이밍이 좀 잡고 있어요 아아자 깨져 화칠하게 아보의다라자 균열까지 활용하면서 우선은 포탑을 지켜냈습니다 네. 병영 밀어냈고 포탑 지켜냈고 일단 초기개 성과는 거뒀죠 앵글이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로션 같은 경우에는 치즈까지도 동반돼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레인을 최대한 밀어놓고 뭐 디아딩 해놓고 로션 가져가면 은또 안정권으로 접어들 것 같고요 이런 거 한번 자연의 연자만 지금 한번 딱 끊어주면은 네, 네 진짜 뭐 변수가 없어질 것 같은데 바이스에나 그런... 네. 일단은 완성된 것 같아요 자연의 연자도 자 용기사는 어둠의 검 네. 정말 못 컸네요, 용기사. 네. 자, 37분에 네. 네, 자, 가고 있고 자, 사이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앵글버드에 빼놓도 줘요. 하나 왔어, 아이템. 네. 나왔고. 자, 갖췄습니다. 이게 진짜 바이스의 낫과 어둠의 검을 쓴 용기사가 나가서 미라나 한번 노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라나 노리고 그 다음에 대노크 로샨. 네. 역전 일발이죠, 이건. 정말, 일발 역전. 아, 흰방에 그냥. 흰방에 하죠, 하죠, 싸움에서 2회. 그 그니까 어, 모든걸 건거요 지금? <목소리> 이전에 한 두번 실패했거든요 뒤에서 어, 탈불탄 준비하고 있요자발이크 아, 됐고 아니, 자 위에서 야! 들어오는요아좀 기다리고 있 위로, 바깥로 안쪽 아. 들어오고 어, 있는데요 하나 지금 잡아냈고요 수에 수정에 수정에 아 이건 들어 아니죠? 미라나 지금 누으로 아! 미라나 수자잡아어요예 빨리 좀 위로 자미우 선택하면 로샨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아, 네. 진짜 운이 좋네 로샨 이거 네. 만약에 딱 됐으면 진짜 위험할 뻔 돈부 써야 됩니다 네. 자 밀어붙이죠 백업 없는 줄 알고 미라나가 호기있게 들어갔다 망했어요 도약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62분 1분이라 시간이 좀 벌었습니다 이거, 자 자연의 연자는 어차피 시간 가면 갈수록 돈잘 버는 영웅이다 보니까 지금 바이백 그냥 부담없이 한번 해서 그냥 네. 레일 자체를 밀어놓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고요 자 밀어붙이죠 자파토네인 쪽으로 용기사가 좀가 있고요 자 이제 달빛 그림자만으로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자 바텀 쪽으로 자 여기서 지진술사 또 기다리고 있죠 오늘 먹잇감을 잘 물거든요 어? 이외에 들어가는데 요 어, 근데 이거 약간 정의영이네. 아, 아, 아 근데 이거 예 이거 예 지금 백업 너무 좋아요 가시멧돼지도 옆에 있었고 네. 오히려 위험할 뻔했어요 아 이거 궁극기 쿨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지진술사아 이게 또 변수가 되겠는데요 왜냐면 탑을 그 사이에 밀어놨고 네 차이가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 로션 진짜 중요해요. 이거 로션 뺏기면 역전입니다 이거. 예. 자로션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좀 없었죠. 자, 추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자 시간 계산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정령 지금 3개 좀 시켜야 돼요. 이거 지금 왜다 같이 다 데리고 나있나요 이거. 예. 한기는 로샨 쪽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정찰해야죠. 자 2분 정도 로샨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막 지금 내 말에 반항하는 느낌 <웃음> 아, 그렇죠. 아니었어요? 안 지금? 가! 네. 한기 여기 있네요 <웃음> 안 간다고! 네. 어 진짜 내 말에 반항하는 었어요 지금 한기 네. 중앙에 있었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번의 네. 이 갱킹 타이밍으로 좀시간을좀 벌었는데 그타임에 로샨은 지금 안 남아있고요 네. 계속 보내야 돼요 지금 참... 로샨 쪽으로 계속 보내고 네. 그렇죠. 지금 로샨이 정말 중요해요 뭐 언제든지 로샨은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30분 넘게 고생했던 거이호 팀은 로샨 한 번으로 일발 역전 나올 수 있거든요. 근처로 가죠. 이제 나오는 타이밍 좀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내고 있어요. 이게 로샨까지 가는 길이 뭔데. 이야 <웃음> 아. 야, 진짜 무슨.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바리게트 치나요. 네. 자 우선은. 로샨 근처의 영웅들의 위치에 있다는 라거지만 알았고요 1분 36초 네 선수들도 로샨 이제 타이밍 체크를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타이밍이면은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이오템마은 지금. 지금 연막 사서 로... 어? 어? 어? 맞았네요 신성 알아서 야, 변수 야신 진... 아아 아아 이거 가이해안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로샨 놓치죠 예, 이러면 로샨 내주면요 이제 세게 박는 겁니다 90초 1분 30초 기다려야 돼요 아, 채닉도 아 끝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게 자, 이전에 렐리기 위해서 준비를 네. 했는데요. 바이백을 한번 부담없이 써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이대로 아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례지 고치면서 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 t 테머 네, 백도 못할때 밀겠다라는 건데. 글쎄, 일단 로샨을 아, 글쎄요, 약간 고민되긴 하면데 이게 치즈까지 나오는 로샨이라. 네. 물론 여기까지 병영을 두군데 밀면 거의 역전 나오기는 <웃음> 어려울 정도로 이득인 거 맞죠? 들쇠가 <웃음> 맞았습니다. 펄한 들쇠죠? 춤추고 있다가 한다고. 네, 여서만약 복밀고 다음 로션 만약에 택기면 진짜 이거 경기 역전 나올텐데 네, 그냥 한번 슐림 들어가면 데요 어, 탄력에도 하면서 자, 이제 스플래드를 찔러 먹고 있죠? 자, 이번에 버튼 해야 됩니다. 아,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아, 음, 버튼을 택깨졌고요 네. 음, 음, 자, 지금 자연의 연장은 없어요. 야! 예, 35초. 너무 길게 느껴보는 같습니다 지금. 저 막아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잘 막아주고 있어요. 물론 병영이 진짜 이거 어려워 고있는데 예, 이 데미지 때문에. 좀금 생각하거든요. 아, 중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예, 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야, 자, 이거 내코로나 어디 거야? 아, 맞군요. 들어가서 좀 잡아내야 되는데 병영이 네. 밀렸습니다. 네. 최선함을 예. 받았다. 자, 탄이 이제 골드바라면서 좀나왔습니다만 병영 고 개가 좀 깨졌어요. 야 이대로 로샨 지역으로 가면 되죠. 사실 레인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 영웅이 어딘지 체크가 돼요. 예 여의봉까지 미라나 이 갖추는 상황이고 네. 지진술사는 예, 아가님의 홀. 무시무시하네요. 부시 예. 아자 예. 가면 갈수록 지진술사 힘이 더 강해집니다. 답에 자연의 연자가 전원 측으로 크립 자체가 못 올라오게 중간에 한번 끊어줬던 운영 너무 좋죠 지금.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있는 거 레인 하나를. 네. 근데 로션까지 로션까지 여기서 놓치면은 진짜 이건 귀가 없습니다 이제. 네. 네. 미라나 너무 잘 걷고 이제. 자 들어가서 지금 로션 잡아놓고 있죠. 어우 음. 배민 엄청나네요. 아. 아. 아. 네. 칸 하나 비워져 있죠. 네. 네. 자 먹을 준비. 네. 자뭘 지금 예 포탈 좀 내놓고 아이기스 손에 놓고 파이퍼는 치즈. 네. 네. 사이좋게 네. 하나씩. 예 마무리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펜체가 좀깨 버러졌고요. 다 빨리 밀어야 됩니다. 자연의 연자. 지금 시간에 볼수 있는 게 자연의 연자밖에 없어요. 빨리 빨리 밀어오래. 밀어서 영웅 좀 빠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아... 5대4 구도면은 그냥 밀릴 것 같아요. 속질 없이 이제는 네크로노미콘도 많고. 네. 야 이게 아가님 나온 지진 술사라서좀 아프거든요, 진짜. 많이 아프죠. 다텀레이저로좀 들어가 준비하고 있죠. 자연의 연자 좀 빠져 있고요. 여기만 좀. 오 아. 아! 아! 자, 꽂힙니다. 자, 채네 마을로 보냈어 채니. 네. 자, 이제는 아, 자,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거 자연의 현재 와야 돼요. 안 아, 그러면 끝납니다, 이거. 네. 자, 바이퍼까지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버티고 좀밀 생각하고 있나요? 어, 가슴에 떡이 많아 별로 없고요. 네, 가섯 박만 들어가면은. 아아 지금들어가고요 잡아줬습니다만 제로들사 아직 궁이 있어요 궁이 네. 있어요저 자, 위로 들어가서 자, 위로 들어와서. 자, 위로 들서 자, 서 자, 위로 들 자, 어서 자, 위로 들어와어지면 자, 생각이었네요. 근데 자, 아, 아, 오서와